고맙습니다 어, 오늘 115문이죠 어, 우리 같이 115문 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삼부로 예, 구성이 돼 있어요. 일부, 이부, 삼부. 원래는 이제 그 전체 오십이 주일로 돼 있어서 각각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되게 되는데 어, 일주일부터 사주일까지가 일부예요. 어, 그리고 오 주일부터 삼십일 주일까지가 이 부고, 어, 지금 우리는 이제 삼부에 들어가 있어요. 삼십이 주일부터 오십이 주일까지가 이제 삼부입니다. 일부, 이부, 삼부는 각각 이렇게 구성어 있어요. 일부는 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뤄요. 뭘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일 부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일주일부터 사주일, 그 오문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이분 음,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다뤄요. 구속. 구속에서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뭐가 다뤄지냐면 어, 사도신경이 다뤄지죠. 그렇죠? 어, 창조주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이 다뤄지고. 세례와 성찬을 다뤄요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구속 파트고 3부는 우리의 감사인데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을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십계명을 감사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의 감사, 구속받은 자의 감사의 삶의 에, 모양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볼때이 십계명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감사의 삶의 형태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어, 연결이 되는데 어 113문까지에서 십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사실 끝났거든요. 그런데 114문과 115문은 약간의 이제 전환점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환점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4문의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에, 그렇다면 이열열개의계명 개명, 10개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못 지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 1 3문이었고 오늘 115문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엄격하게 이 십계명 설교를 하라 하는가 그죠? 왜이 십계명 설교를 왜 선포하라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에, 십계명에 대한 음, 그 말씀이 그 다음 116문으로 들어서는 기도, 주기도문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차피 아무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십계명, 그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데 오늘 115문 그답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규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이 십계명인데 이 감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 기도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 잘못 알고 있나? 지금 십계명으로 연결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이 전환점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 엄격하게도 이 십계명을 왜 선포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을 벌써 아리켜 주세요. 네 소원 성취해주고 네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는 네가 원하는 것 주는 하나님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 은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기도로 소개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115문부터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교리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115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십계명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꼭 이런 이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were in the 그 a s t who were in the past, who were in the past, who were in the past, who were in the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주의로 가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주시려고 하는지를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 이 교리를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이 교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 엄격하게 그것을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설교를 하게끔 하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왜 지킬 수 없는지가 드러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는지가 발견되지 가 않는다니까요 십계명은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 아니 회복 불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지킬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세요 115문 답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는 첫째 보세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청교도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반드시 경험하고 그거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회계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죠 네. 구원에 이르는 회계는요 어, 자신이 지은 죄들만 회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계는 뭘 말하냐면 물론 자신 내가 지은 죄들도 회계해야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계는 죄악된 나의 본성을 깨닫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죄악들 이거 당연히 우리 안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걸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다? 내 죄악된 효준이의 절 멀쩡하게 생긴 저 속에 얼마나 시커멓고 정말 저 속을 하나님이 딱 드러냈을 때 효선이가 기겁을 하겠죠 근데 이죄죄악 본성을 을닫닫하하님 앞에 정정자자의의습이이어정정인지지하하님앞에에서보울울안울 울든, 안 울든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용사입니다 17살에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피하여 자기가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다이단에 그 시편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원수를 죽이면 돼사울을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 바세바의 간음의 현장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어, 좀,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이세 범죄를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냥 눈, 눈 감고 그냥 하나님이 못본척 하지만 다 보고 계세요. 그거 허용하셨으니까 벌어진 일이에요. 첫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걸 이제 호세아서 6장 7절에 가보면 그것을 행위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십계명 이전에 주신 법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왜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그거 그죠 그거 뭐 안, 그거 굳이 왜? 왜 그랬어요? 왜 다윗의 범죄를 굳이 하나님이 간과하세요? 왜? 왜 이런 것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두고 첫사람 아담, 우리의 그런 고민스러움을 거기다 왜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에, 세상 나라에도 3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3요소. 우리 늘 타겟이 되니까 <웃음> 지난 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에 이렇게 타겟을 삼더라고요. 나라의 3요소 국민, 어, 영토의 영토. 아, 주권? 네, 주권. 아유 훌륭합니다. 마음의 박수를 <웃음> 하나님 나라에도요. 어그 백성 하나님은 백성. 영토, 하나님 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근데 주권은 뭐로 드러나요? 법으로 드러나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주권이 오고 갈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호등을 위반하면 폴리스가 따라왔을 때 우리 가슴에 콩캉콩캉 뛰는 이유는 뭐예요? 그 법에 그 주어진 주권 때문에 그렇죠. 티켓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왜 왜 끊죠? 법 때문에 법이 우리가 어,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되먹지 못한 존재인지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속에 얼마나 어, 타락한 천사가 갖고 있었던 똑같은 마음 창세기 3장 5절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말,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하나님 내 자리에 올랐던 그 타락한 천사와 똑같은 우리의 본성, 본질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이 문제 선악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선악은요 하나님의 절대 고유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악이다 그러면 악인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속에서 발각된 모습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기를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먹고 싶은 마음 뭐예요 선과 악의 주권자 결정권자가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봐라. 네가 안 먹을 수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계명으로 드러나는 이 율법은요 지켜서 해내라가 절대 아닙니다 지켜봐서 지킬 수 없으므로 절규하라는 거예요 절규는 누구만이 하죠? 예, 절규는 그... 이이 이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자만 우는 거예요. 응? 어그 그, 그 베드로가 어그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통곡하잖아요. 왜 통곡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었으니까. 진심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부인한 것을 왜 통곡해요? 유다처럼 그냥 목 매달아 죽으면 되지 진심이니까 내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진심이 지켜지지 못하는 실력 없음에 대해서 통곡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보는데 안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이때 우리가 통곡과 절규와 울부짖음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 결단하자 죄짓지 말자 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리스도에게로 온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고 이미 믿음을 주셔서 살려낸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셔서 절교하게 하는가 왜 그러는가 자 교리가 답을 해주고 있어요 네, 보세요 음.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와 의로움을 더욱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시 동안 아니면 언제 동안? 네. 그러니까 십계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로 온 사람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의산에서 주시는 이 십계명은 또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평생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 구원파적 복음은요. 구원파적 복음은 쉽게 구원받고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예,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기로 했느냐. 그 믿었다라는 또 그때 회개했다라는 그 것으로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 어떤 죄를 져도 회개했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오히려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마가보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 가봐요 14절,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첫 마디예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이 이 회개는 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1문에서 루터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어, 일방 방문 일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루터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 일평생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이지 면제부 하나 받았다고 그거 했다고 회개됐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생각해봐라. 루터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 일방 방문이 그거잖아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평생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면제부 하나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고 해서 땡그랑 동전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회개가 그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말씀은 평생을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죠. 요한일서 1장을 가봐도 같은 말씀이에요. 1장 우리 7절을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어,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 우리가 어, 같이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온전히 깨끗함을 받습니다라는 뜻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짚어나가는 얘기인지를 잘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고 죄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빛 가운데 행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는 믿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에 대하여 고발당하고 회개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라고요. 죄를 안 짓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뭐예요?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마음 아파지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면서 이것이 빛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가운데. 여러분 빛이 밝으면 조그만 것도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 다불꺼 보세요. 불, 네? 불 끄고 여러분 이 앞까지 오라고 하면 그 이렇게 의자 부딪히고 막 그럴 걸요. 이 불을 키면 보이잖아요. 이게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 아 이게 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룩하신 하나. 내가 내가 나는 회개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 나는 이미 의인이야. 더 이상 회개할 게 없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지를 않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귄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 강단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엄격하게 설교해야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참 우리 하이델베르크 1문 우리 기억 나요? 질문이 뭐였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였어요? 답이 답이 뭐였어요? <웃음> 주일학교의 답이 정말 좋아요 모르면 다 예수님 하면 맞아요 예수님 근데좀더 정확하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이 유일한 위로고 진정한 위로로 와 닿는 사람은 누구죠? 율법 앞에서 안 된다고 통곡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내가 나의 몸과 영혼도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오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것내 어?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영혼도 내 것이고 그런데 이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해보고 나면 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내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이게 진정한 위로라고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예. <웃음> 네. 아, 이게 아멘은 이렇게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정말. 아멘이 그거잖아요. 그러 합니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동의됩니다. 내 것입니다. 이게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손에 있는 돈이나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자녀나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마음 상해하는 자존심이나 그리고 관계적 여러분 요단강 앞에 그것이 곁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는 나의 몸과 영혼 몸은 없죠 영혼 영혼이 진정한 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가 십계 명을 이 감사 속에 두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서의 회개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구나. 막 강단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나한테 표적으로 쏟아질 때 이것이 진짜 표적이 돼야 돼요. 아, 저 말씀은 나를 나를 고발하는 거구나. 내 죄를 드러내는 거구나. 내가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죠. 회개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거기 그 주보에 그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선포 뭐 성례의 신실한 시행, 권징의 정당한 뭐 집행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말씀드리고 뭐 세례, 성례 하는 것 같은데 에덴 교회 뭐 권징이 없는 것같아 권징은 뭐 그때 김우주 성도니 한 사람만 권징받은 것 같고 권징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진짜 와서 물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게요 제가 그랬어요 어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선포되어집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튼 이때요 그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는 게 권징이에요 율법주의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단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며 아, 내 안에 그 탐심이, 탐심이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세 3장 5절에 탐심은. 근데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탐심은요 세상이 이해하는 것처럼 욕심이 많은 게 탐심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원함을 어, 멈추지 않는 고집스러움이에요 이게 어? 내, 내 뜻이 있고 내 원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도 싫은 거예요 끊어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승배잖아요 탐심이라고 이것을 보게 해주고 이 문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켜지게 하는 것이 이게 권징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얘기 여러분 정말 믿음생활 잘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지키십니다. 여러분 또 어쩌면 그렇게 연보생활도 잘하십니까. 그리고 힘들어도 이렇게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위로받는 것처럼 서로 짜고 치는 고수덥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감사 속에 두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한 의도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강단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짜 본성을 매주 매예배 속에서 만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본성 속에서는 나를 끔찍이도 좋아하는지 나의 자존심 나의 치부 하나를 견디지 못하여 밤잠을 설치는 존재라는 교회가 망가져도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있어도 나는 내 자존심 상처난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의 마음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이 이거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이 맞냐고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성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이 그게 성화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 가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렇게 죄를, 죄를 안 짓고 막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숙 이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자꾸 깨달아지고 죄가 드러나지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내 자신을 자꾸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된 봉, 본성이 드러날 때 회개가 벌어지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자꾸 와. 왜 이런 사람 왜그 사람은 이, 이, 이런 신앙을 하죠 하나님이 좋아, 좋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채우는 것으로만 급급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만 다 포커스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켜낼 수 없는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둘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어 율법은 음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회심을 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한다예요 뭐가 율법이? 십계명 그러니까 어, 십계명은 율법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수단이구나 아, 내가 중생하고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날마다 평생을 회개하고 믿고 회개한 자가 회개하고 믿는 자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회개하고 믿는 속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래요. 그게 수단이래요. 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나 안 일어나고 있나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 죄가 자꾸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관계성이 회복된 자리로 자꾸 자신을 끌고 가요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원함에 대하여 관심이 생겨요 기도가 이런 면에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113문, 115문이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간구죠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만이 정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는 누구만이 정말 기도다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해내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쭤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어, 왜 사닥다리에서 그 어?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묻기 시작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왜, 왜 제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주셔야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에 정당한 인생 아니에요. 어, 욕기가 그거 설명해 주잖아요 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친구들보다 뭐, 뭐 잘못한 게 없, 뭐가 그렇게 많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역경을 왜 겪습니까 근데 욕이 깨닫게 된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야 너의 본질은 죗덩어리야 너는 그냥 죄야 하나님이 너한테 줘야 할 의무도 없고 너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뭘 해야 할 이유는 너에게는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너의 인생 속에 너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없어 그거 너에게 없는 거야 그죠 인간의 교만이 그거잖아요 이거를 배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어져가는 이것이 이 십계명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살아간 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자만이 이 기도로 들어가는 없이 그냥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도로 못 들어가죠 여러분 이 개혁주의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첫째 말씀을 스스로 안 읽는다 해당되면 회개하세요 둘째 기도할 내용이 없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홀라당 다 드러나서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아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나에게서 어떤 위로도 없다라는 이 절망 속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이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이 아픔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 끝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실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받을 수 있죠. 왜?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앞에 무너져서 마음이. 자신이 죄인임이 다 폭로되어지니까.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서는 요 예배 시간에 복음강설 전에 십계명을 하기도 하고 복음강설 후에 십계명 낭독을 하기도 하고 반드시 했어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왜요? 왜 그러죠? 오늘같이 하이델베르크의 기준으로 보면 그그 그 복음강설 이후에 우리가 십계명 낭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삶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거죠. 이런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십계명의 설교가 우리로 하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기도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놓치지 마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음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라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오라고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신 거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는 것이 마땅하구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옳은 거구나. 그로 인해서 많이 내 죄가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기도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질 수 없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켜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나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 진실인 것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땜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는 참된 위로요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으로서 저희에게서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너그러우심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요 날마다 믿음, 믿,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맛보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 것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덴개혁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거룩한 하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